4월이 저물기 전,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사삼을 추모하는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각각의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삼을 추모하고 알리고 있었는데요. 도쿄에서는 이틀에 걸쳐 추도 문화제 행사를 펼쳤다고 합니다. 제주도 덤베꽃은 아주 의미가 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번 핀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에 활짝 꽃이 피고, 두 번째는 그 꽃이 작은 땅바닥에 떨어져도 하늘을 보고 피고, 세 번째는 사3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나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용가로서 지무용 작품을 통해서사3이 사건에 대해서 더 젊은이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75주년을 맞이하는 제주 4.3. 올해 일본에서의 4.3 행사는 좀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슬픈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거죠. 네. <목소리> 매년 4월에 도쿄에서 펼쳐지는 제주 4.3 추도 문화제 4.3의 영령들을 추모하는 자리이자 일본 사람들에게 제주 4.3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현대사 속에서 4.3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동북아세 거기에 4.3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4.3을 더위령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중화해서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일본인들 특히 일본의 지식인들 지식인들에게 더 많이 알리로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퍼져나가야 할. 음, 아무래도 제주 사삼이 어, 또 아직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 일본에서. 도쿄에서 열리는 사삼 추도 문화제에는 제주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사삼 보상 지원팀인데요. 해외에서 피해 보상과 영예 회복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만큼 제 일본 사3 희생자와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직접 일본을 찾았습니다. 희생당 당한 날짜도 모르고 지신도 없어요. 네, 재산, 생일을 네, 재산... 네, 네, 어, 어, 언제 중했는데내 나이 80한세월는데 불안하게 네, 1년에 때 내가 연행돼가는 걸 봤다. 그 그래. 지금도 눈에선하고 네. 자주 생각나요. 어. 연좌제에 엮여 취업도 할수 없었던 장기훈 어르신은 쫓기듯 일본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똑같은 4.3의 아픔 속에 살아왔지만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조상금이 지원되는 부분이나 재심 정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안내하고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시무 위원으로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4.3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해주는 추도 문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리네 언급조차 할수 없었던 시간을 지나 피해를 인정받고 명예가 회복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픈 과거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이 제주 4.3을 기억해야겠죠. 4.3을 올바로 알리기 위한 기록 영상도 상영되었습니다. 4.3 평화재단이 제작한 영상으로 4.3의 과정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담 시간. 4.3 평화재단의 고희범 이사장과 함께 4.3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4.3 기록물의 가치와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4.3을 잊지 않아 주십시오. 사상한댕이 지역적인, 제주도에서만 있었는 그런 인식이 아니고 또큰 의미에서 한국 역사에 역시 크게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지금 마치 미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역시 우리들의 하나 인무인가그인물로서 생각합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네, 깍쳤어요 분들. 네. 네, 얼마나 마음이 남다른 행사라서 많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제주인 일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의 오사카. 4월 23일 사삼 희생자 위령비가 우뚝 서 있는 통국사에서. 75주년 4.3 위령제가 펼쳐졌습니다. 위령비 위에 178개의 돌이 빼곡히 들어섰는데요. 178개의 돌은 제주도에서 가져온 돌들로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마을 수를 의미합니다. 2018년 공식 추모 공간이 마련된 후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대면으로 펼쳐지는 위령제. 많은 사람들의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덕분에 덩달아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쿄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제일재주인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귀 기울여 들어주는 모습에 그동안의 서러웠던 마음을 토해내는 4.3 희생자 유족들입니다. 좀 슬프기도 하고 좀 마음으로는 아 그런 보상도 있구나 한 느낌이 뭐~ 네. 이건 이건 제가 혼자 는데 어떻게 나도 좀 위로가 되는지 네. 네. 그래요. 그 이런 거를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의머니할머고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니니 어,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제가 안내를 좀 조금이나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 오게 됐고요. 오사카 설명회를 통해서 어, 한 분의 유족분들한테라도 더 알려지고 신고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사카에서 펼쳐지는 4.3 위령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 제주인들을 주축으로 민간 기부금을 모아 만든 4.3 희생자 위령비와 제주의 마을에서 가져온 돌 그리고 정성 가득한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까지. 제주 4.3의 또 다른 역사를 간직한 일본에서 4.3 영령들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해봅니다. 네, 예, 오늘 오랜만에 있고, 여러분과 한식 함께, 함께 예, 할수 있어서 더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에, 언제까지나 우리 이루봉 유족 제가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의 4.3 대결을 될 때까지 하루 밖에 없다고 생각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평균 연령 70살. 4.3 희생자 유족들로 구성된 4.3 평화합창단의 노래가 울려퍼지고 4.3의 아픔이 담긴 창작 판소리 해녀들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반도의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제일 코리안 한마음의 풍물놀이까지 이렇게 위령제의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한국의 공연 문화와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거기 덧붙여서 한국의 역사, 특히 제주 역사도 알리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라 생각합니다. 4.3 희생자 보상 추가 진상조사 등사삼의 광풍으로 얼어붙었던 제주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빠르진 않지만 조금씩 꾸준한 속도로 제주와 일본에 찾아올 완연한 봄을 기다려봅니다.